아, 저리다. d 동 n 동 d 동 n ding, dun, ding, i n g dun, ding, dun, ding, d i n i n g d n n g dun, d i d ding, dun, ding, d 너무 띠도 걸리 기를 두고 갔어. 이분 대기 아이고, 아이고. <웃음> 어쨌든 오늘 은, 우 리가, 부 자가 되기 위해서 도둑질 을좀 해볼 겁니다. 나 살짝 만살 게. 아, 뭐야? 오, 내지 마 일어나 알 겠어. 다시 보정 을 시켜 봐. 어 되나요 전, 1고년 전, 10년 전, 이0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맛있다. 이런 이런 옷까지 입었고, 자. 아이 전, 10년 어쨌든 출발 10년 전, 10년 전, 어리지 여기. 차고. 자 우리의 차고로 가시다 차고 갈까요? 네. 음. 못 가지? 쟤는 저다 넣고 가. 그래. 아이고. 오오.. 오오 지휘 좀찾게 아아.. 아아.. 존나 기다 굉장히 조심히 타시는군요 됐음 오케이 okay. 야 잠시만 아이고 안 넘어간다 뗄게 오케이 쓱 다시, 다시 탈게 한 뒤에서 타봐 뒤에서는 잘 타지는데 응, 됐다 갑시다 야 완전 눌렸잖아안 <웃음> 보일 이 정도 우리 와. 어디 가는 거야 여기. 우리 바로 집이여. 아 근데 안가지 됐어. 아, 고마 가자. 됐다. 됐어요. 왔어요. 아이고. 네. 아. 됐다. 갑시다. 아 잠시만. 음. 하나 아, 꺼낼게. 그래. 뭘 꺼내려고? 아 그거. <웃음> 가자 가자. 어. 이고 구워야지. 그래, 넌 <웃음> 오... 응? 황금애로이있지 와, 와, 완전 비싼 거 아니야, 이런 거? 잠시만, 이거 뭐야? 오, 그, 오징어 기타. 아, 오징어 기타야? 난 황금애롱 줄 알았어. 오케이, 저쪽으로 보내. 어, 뭐야, 왜? 시계가 있어. 어, 야, 시계다. 야, 시계도... 시계도 가져가. 이따 여기다 모아, 여기다 실려줬다. 여기 밑 보내있다. 오케이. 갑시다. 아, 일단 이쪽으로 가자 여기. 여 들어가 볼수 있다. 아. 어... 자, 이제 그냥 문을 닫아줄까요? 이쪽으로 가볼까요? 님? 님?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야, 황금 스페터다 우리가 이겼어. 와, 황금 쓰시다 가져가. 아, 이겼다, 우리. 우리 그 대회에서 이긴 거임? 와아 와아아와 그냥 가져가 으잇 <웃음> 아 나도 떨어졌어 우와. 아 <웃음> 괜찮아 내 다리 안 부셔짐 누나 나로 떨어질까? 어 그래 너 떨어져 같 아니야 돼. 안 떨어질래 아니 왜 그럼 빨리 아 안녕 오지나? 걔가 네. 거, 거기에 지키고 있었어 나도 하잖아샤 바샤. 이미 어떻게 든 해주세요. 안됐다. 좀화 안되네. 배자예. 인트로 참고 이거 그, 그 쿠마시의 불법 개조된 우산 아니야? 이거? 얘얘 가볼까? 야겠다 <웃음> 오케이 근데 우리가 먼저 가야에지야 되지 않냐? 안떨어진떨어진만야어져 오케이 오케이 러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시이 오케이 오케이 오더없오어 예. 자, 이 시계도 시계도 넣고. 어. 황금스 플래시 슈터도. 오케이. 올라 네. 지 네. 다 됐다 야, 이 네. 좀 나와 네. 네. 네. 오케이. 됐어. 무슨 일이냐? 싸우는대요. 싸워요 얘네들. <웃음> 사이가 안 좋네 얘네들이. 아, 어쨌든 됐어요. 이제 다른 곳으로 갑시다. 기차에 <웃음> 탔어요. 기다려봐요. 안녕. 아, 네. 뭐 할지로 쳐봐 음. 고마워 아무래도 물건이 좀 무겁나 봅니야 기다려봐 역시 금들이 무겁네 기다려봐 그냥 추진기를 달아주자 <웃음> 추진기 <웃음> 내가 앞으로를 딴걸로 바꿔버리면 애엑스레이줄게 아, 전등 킬리즈 없으니까. 고것도안 오케이. 움직여야지 야기다려봐 이틀 이틀 이거를 확실히 모르니까 밑에도 바라두지 얘 예, 어디가 어디가 얘가 예, 알아서 움직인다 야 우리 차가 오나 오래 안 써서 이렇게 나와 와 생각해보니까 10년은 안 썼지 차야 1년을 안 쓰면 어떡해 우리 어떻게 살았냐 <웃음> 걸어다녔네 뒤로 좀 잡아 잠보은 방금 찬건데? 이따 봐 내가 옮길게 음. 좀 무겁긴하구나 해괜찮좀 음. 돌려야돼 어이 지지 못쳤어 돌리기 <웃음> <놈이. 웃음> 너 신기한게 뭔지 알아? 아직 물건 일도 안떨어진 뭐. 이거 름못바꿔라 돼? 저거는? 사람이야 불공이 너무 무거워 야 이거를... 야 그냥... 어 너가 그거를 운전해서 가 내가 여기 있는 걸 가져갈게 너내업 옆에 어떤지 스킨을 뺀기 위해서 다 큰거죠? <웃음> 우와, 겁나 빨리 간다. 나 빨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쏙딱 던져버리는 거죠. 아니, 던진 게 아니라 그냥 좀 앞으로 가게 <웃음> 하려고. <웃음> 아니, 어쨌든 잘 가네. 애기는거좀 거니까. 어, 뱉었다. 애 d 좀 n t w 응? 저 t 터 o 터터 p a 좀좋아 h 거든 여기 여기. 뭐야 저 t 터왜 여기가 있어? 나가 o 응? 가지냐? 기다려봐. 아이고 지지. 뒤집... 예, 이거 꺼이 거. 아, 아. 아이고. 이 정도면 도둑질하다 걸리겠는데? 자. 됐어. 미안. 같이 가자. 내가 먼저 갈게. 아나 그냥 너 먼저 그래? 가. 어디? 그 저기 우리 옛날 집 있잖아. 옛날 집? 나 제일 잘 모르는데. 그어 그쪽으로 가. 어 거기로 <웃음> 그냥 쭉 가면 집이 있어. 잇! 예? 아, 나빨빨이집이집이여요 이제 털제털자보자을진을지모르데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뭐 어, 대신 있다? 3층으로 와봐. 3층에 뭔가가 있어. 뭐야, 왜 무덤이. 야 야, 죽었어, 집주인 아이고. 아, 근데 우리 집주인 우리잖아. 아? 우리가 좀 많이 죽긴 했어. <웃음> 아이고. 이제 어디 가야 돼? 음. 아까 거이스폰장소로 가볼까? 그래.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아. 아. 먼저 가서 찾아보고 있어. 응. 어허. 어 어허. 이제 간다 응. 간다는 아니고 야, 이거 갈수 있나? 응 어찌 가서 못 가는 거는 뭘까? 야 제주야 여기로 와봐 얘, 응? 얘네들 가져가 뭐? 그, 그, 우리 훔친 애들. 어딨어? 차가 좀 고장났어. 그 여기 뒤편. 황금 스플래스는 어디야? 아래 있다. 어. 야 차가 고장난 게 아니고 비춰가는데? 그 황금 스프래시 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뜨는데? 뭐야 이건? 왜 이렇게 됐어 그이차 아, 그차그차이차 배차, 배차. 버려. 밟아서 배그해 그쵸. 그쵸. 신기하다, 여기만쵸그그러니까 뭐 하냐? 어. 내가 좀 어쨌다. 지... 어, 내가 집에다가 언가를좀 놓으려고. 이거를 했다. <웃음> 아. 물리 물리하려다 내가 물리적으로 말았어. 왜왜 왜 죽었어? 너? 내야 그 집으로 와봐. 응? 오. <웃음> 어. 어 가시. 아 그러네. 왜? 집으로 왔는데. 집으로 하면 들어가 보셈. 우린 이제 부자야. 부자다. 와. 이이이 녀석이 이녀이야이정도면 얼마나 석이이 녀석이 이 녀석이 아녀석 <웃음> 야 그럼 내가 여기 사진 찍어줄게 저산점일수들어가야 뭐 아, 그냥 내가 여 누워있을테니까 음. 이거 금종하게 돌아와 뭐하고 네, 어때요? 어때요? 거서는거 모든 빛을 일단 최대한 다 제주를 바라보게 해. 물건 저 물건도 어떻게 해봐요네 네. 아이고. 야 아. 어. 네, 진짜 고나 많아 가지 거기 g 한번 누워, 눕거나 그, 거기에 서 있어봐 내가 사진 찍어줄게 어, 그안 위에서 in 찍어봐 a s You a r 풀수 있는 문제만 o I am. I am. I am. I a 그러니까 I am. I am. I am. I am. 제 am. I am. I am. I am. I a 사진을 찍을 거예요. 사 아니, 쉬월땐 굳이 이 정도 나와요. 번런데 아마. 사실 저장해야죠. 그렇게 제주와 캔슬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짠. 아 잠깐만 마지막으로 서서 잠깐. 만 됐음. 나도 못찍 저도 누워드릴까요? 찍게. 내가 못 찍은 게 있네. 야, 우린 부자다. 응? 일단 m a